지금 보면 2008년도 6월 9일날 아이폰3가 처음 출시했었거든요 2019년도 9월 11일날 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왔던 최근에 나왔던 스마트폰하고 대한 차이 자, 우리가 프로세서 AP라고 하는 것들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성능이 더 좋아졌어요 성능이 더 좋아졌어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메모리 똑같이 늘어났어요 이때는 128 메모리 였는데, 지금 이제 4기가 까지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단 말이야. 자, 디스플레이는 더 커졌어요. 자, 와이파이 똑같이 있고요. 카메라도 200만 화소에서 얘네들이 성능이 더 좋아졌어요. 배터리도 더 커졌어요. 운영체제도 달라졌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 다른 것들 생체 인식이 생겼어요. 생체신 생겼어요. 자, USB가 표준으로 바뀌었어요. 그거 말고 새로운 개념은 없어요. 업그레이드에 대한 개념이에요. 스마트폰은 2008년도에 나왔던 이 개념에 대한 업그레이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 게 아니라니.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남아있는 업그레이드 개념이 뭐가 있느냐. 결국 메모리가 늘어나면서 고사양이 진행됐고 AP도 마찬가지였고 거기 카메라는 더 많아졌어요. 카메라가 한 개였는데 지금 여섯 개 달린 카메라도 있고 세개 달린 것도 있고 카메라가 엄청나게 많이 붙었어요. 자. 그러면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똑같이 아직 리튬이온 배터리예요. 그 달라졌던 부분 자체는 없다는 얘기죠. 업그레이드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부터 스마트폰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성숙기라는 거. 다 도달됐다네. 더 이상 바뀔 게 없다네. 바뀔 게 없다. 업그레이드. 그러면 얘네들이 새로운 혁신을 하려면 결국에는 할수 있는 것들이 화면에 대한 크기밖에 없는 거죠. 화면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2012년부터 시작해서 이게 아이폰 4인치 짜리가 지금 6.8인치, 7인치, 화면이 커지기 위해서는 여기서 더 커지면 어때요?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어떤 개념이 등장합니까? 바로 폴더블과 홀, 롤러블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나오면서 태블릿 시장을 흡수하고 나중에 노트북 시장까지 흡수할 수 있는 크기가 나오겠죠. 두번 접히냐, 세번 접히냐에 따라서 점점 흡수할 수 있는 것들이 달라져요. 네번 접히는 것도 나올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삼성이 요번에 전략적인 승부를 던졌던 것이 폴더블을 강화하겠다 노트를 빼겠다 여기서 노트가 더 커질 수가 없는 거죠 최대한 커진 사양가에 왔던 거예요 편의성을 보면서 지금 여기까지는 접히기 전에 최대치까지 왔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접거나 늘릴 수 밖에 없는 개념입니다 자, 스마트폰은 이렇게 고사용화 진행됐어요. 그러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도태되고 있어요. 왜? 더 이상을 늘릴 수가 있는 방안이 없던 거예요. 카메라도 넣을 만큼 다 넣었고 거기에 대해서 고도의 집약형 기술적인 혁신적인 기술다 들어갔어요. 더 이상 바뀔 수 있는 게 없어요. 엄청난 센서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뭘 바꿀 수있나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 업체들이 도태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업체들이 이 기술력을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로 모빌리티, 자동차 모빌리티 쪽으로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동차가 스마트폰화 되는 거죠. 어, 자동차가 전화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자동차가 지능형이 되는 거죠. 내 말을 알아들어요. 음성인식이 됩니다. 그런 개념들이 점점 더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개념 바로 우리가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상당 부분 높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애플이라는 업체가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게 되고 하웨이가 자동차를 출시 하고 샤오미가 전기차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동차 업계를 만만하게 봐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알고 있는 이 UI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이런 상용자 인터페이스가 전기차나 또는 고사용화 자동차들이 나오면서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엔진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엔진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몇십 년 노력해야 만들 수있어이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렸죠. 모터라는 개념이 되면 그렇다 보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것은 이 업체들에 대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력이 훨씬 더 높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폰 업체들이 전장 부품을 넘어가는 부분이 저는 앞으로도 대단히 많이 나올 거라 봐요 그래, 지금 우리가 카메라 모듈 관련주라든지 또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 종목군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종목군들이 바뀌어 나갈 것이다 시대적 변화를 타서 나중에는 전장 부품으로 살아남는 스마트폰 업체가 있을 거고 거기 도태되는 기업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향후 1년 동안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항상 보면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기업들도 죽을 것 같은 기업들도 다시 또 살아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새로운 사업을 진행해서가 아니고 시대가 이 기업을 부르기 때문인 거예요. 분명히 시대는 다시 한 번도 이런 스마트폰을 만들던 기업들을 살려낼 거라고 봐요. 뭐로? 바로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으로.